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피파의 현질을 해야되나 피파 현질 의미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피파 현질을 하고 돈을 좀 많이 그 하면서 구단가치 겁나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강화랑 또또 또 반복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현질 돈만 날리게 되는거야 또 강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팀 받고 그러다보면 또 수수료 떼고 엄청 그렇게 되니까 별로야 그냥 그 상태로 이벤트 받으면서 그냥 키우는걸 추천드릴게요 요즘 또 추세가 되게 현질 안하는 추세가 돼가지고 진짜 현질 자체가 좀 약간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진실 그래서 좀 추세도 그렇고 그냥 현질 하시지 마세요. 원래 제 켈로그 형님이 진짜 좀 옛날에 한 뭐랄까 이런거 케미 없었을 때였나? 그때 현질 좀 이렇게 하시면서 팀 되게 괜찮게 쓰셨었는데 근데 그 뒤로는 무과금으로 하시잖아 켈로그 형님도 그러니까 뭐 진짜 요즘은 그렇게 현질하지 마세요. 현질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피파는 올리는걸로 하고 음.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조금 무모하긴 하지만은 아니면 차라리 어? 진짜 그냥 피파 접고 롤로 간다 요즘은 뭐 되게 피파도 되게 조용해가지고 아 진짜? 거의 요즘 들어서는 방송할만 안난대야 되나?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되게 롤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 요즘은 또 롤하니까 되게 또 재밌더라고